여러분, 네, 정말 하얗게 불태운 설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나라는 지금 아주 어, 홀가분해요 후련하고 자유롭고 뭔가 나라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해탈의 경지 방금 노래방 하고 왔기 때문에 목도 뻥 뚫려 있고 아주 그냥 너무 좋네요. 이제 퇴근밖에 안 남았어요. 뭐 소감을 자꾸 어,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뭐 소감 지금 소감은 마치 그 찜질방에 한5 시간 있다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. 너무 좋고요. 네, <웃음> 여러분도 모두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. 있으면서, 네, 뭐, 네, 저희가 이제 뭐 찍으면서 지금 거의 한 이틀을 쫙 찍었어요. 이틀 찍고 지금 뭐 다들 야근하시고 막 정말 장난 아니게 정말 하드코어한 녹화를 하고 해서 지금 너무 후련하고요. 네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무한 감사드리고 무한 보람을 느끼니까요. 여러분들, 아,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정말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말 온 세상의 모든 복을 그냥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하느님 모두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여러분. 네, 나라의 첫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모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.